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웃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건축설계와 건축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은데 특히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 알아야 할 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 이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아파트나 땅등 모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순수하게 자신이 보유한 자산일 수도 있고 일부는 대출이나 금융 또는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한돈의 물건을 찾게 되는데 사람의 눈이란 항상 높게 마련이어서 생각한 금액보다 높은 물건에 욕심이 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러 다니다 보면 항상 그보다 더 비싼 아파트에 눈이 가기 마련이고 거의 대부분은 예산보다는 더 높은 아파트를 계약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는 결코 낭비나 헛된 욕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물건은 비싼 것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특히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싸게 산 것보다 때로는 그몇배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좋은 땅은 향후 가치가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설계나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 건축주와 다양한 땅을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요지의 땅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건축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깨닫게 되고 향후 이런 건물을 매도할 때는 더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아야 해서 모든 것은 예산 범위에서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누군들 욕심껏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은 훨씬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건물은 임대도 잘 나가고 장사도 잘 되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향후 부가가치가 당시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욕심을 부려서라도 한사코 좋은 위치의 유망한 땅만을 구입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은 능력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뻔한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세번째로 아파트 로얄층은 그 값을 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비단 땅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집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라도 위치와 향, 층수에 따라 로얄층이라는 것이 있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로얄층 아파트는 값이 훨씬 비싸고 또 분양가격도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죠. 사실 사는 것은 비슷한데 조망이 좋거나 향이 좋은 것을 값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사람의 특성과 취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구입할 때 약간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살면서 난방비 등에서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특히 팔때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은 말할 것도 없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아파트와 집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디자인이 좋은 건물은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물건들은 가치의 판단 기준이 있지요 멋있고 예쁜 옷은 그만큼 비싸고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명품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기인 바이올린 값이 수억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바이올린은 명기인 바이올린 값의 수백배나 낮은 값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과연 소리의 차이도 수백배 차이가 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만이 느낄 수 있는 미미한 차이로 어떤 악기는 명기가 되고 어떤 악기는 평범한 바이올린으로 평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무려 수백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보석이나 명품 가방 등도 그런데 건물도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잘된 건물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건물과 다른 평가를 받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은 임대자들도 선호하고 임대료도 음. 비쌀 뿐만 아니라 가격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계 등 디자인이 중요하고 품질 좋은 시공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싼 비용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은 우선은 경제적인 것 같지만 향후 임대성이나 특히 건물의 가치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LCC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Life Cycle Cost라 해서 굳이 번역하자면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할 텐데 즉그 건물의 건축비와 특히 그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 등의 전체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비록 건축 당시에는 값싸게 지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수리비,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결코 싸게 지은 것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디자인이나 설계 또는 공사를 비싸게 해야만 좋은 건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설계와 공사를 하는 것이 그 건물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은 객관성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성과 취향보다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건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그런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내 생각대로 될 것처럼 또 순조로울 것 같지만 세상이란 결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나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집을 거주 목적보다 때로는 부동산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에서 집이나 건물은 비록 내가 짓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지금은 비록 내가 짓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팔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임대를 주기도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자신이나 자기네 가족들의 특성과 생각에만 맞게 설계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아서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이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는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향후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이나 매매 등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자기 자신보다는 일반적인 생각 즉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짓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4층인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생각이지 대체로 다른 건물들이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설계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이나 특성만을 고집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첫째로 부동산은 욕심을 부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좋은 땅은 향후 가치가 배가 된다 세번째로 아파트 로얄층은 그 값을 한다 네번째로 디자인이 좋은 건물은 가치를 높인다 또 다섯번째로 모든 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보면 특히 엄청난 돈을 투여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등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들은 시간 관계상 그동안 건축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느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다양한 생각과 객관성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땅등 부동산은 금액도 엄청나지만 변수도 많은 것인데 아무쪼록 신중하고 다양한 생각과 판단으로 부디 많은 돈을 벌어 잘 사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거나 다른 영상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